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5월 15일 토요일 밤이네요. 음, 오늘, 어, 계약 진행을 이제, 어, 하고 왔었는데, 그 매수 사모님이, 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원래는, 어, 집이 하나 있고, 4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어, 소장님, 그냥 이거 팔고, 4년 거주했고, 4년 보유했으니까, 이거 팔고, 그 다음에 여기 A라 면 B주택 사면 1위로 들어가서 실거주할 건데, 요 1년 안에 팔면 비과세 맞지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조정적이라서 1년 안에 팔고 1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장님이,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저랑 상담을 했었고, 사장님이 3월 말 기준으로 시골에 있는 집을 한 채를 어, 과세로 팔았던 거예요. 시골집을. 과세로. 어, 요거는 양도 차익이 그렇게 안 나서 세금을 얼마 안 내셨다 하더라고요. 어, 요게 이제 3월 말이면 팔고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 집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요 집으로서 하나를 사면, 어, 저 그냥 1년 안에 처, 처분하고 들어가면 비과세 맞죠? 이렇게 질문을 주셨던 거였거든요. 근데 결론은 예, 3월달에 과세로 처분한게 어, 있었다라고 하면 요게 그냥 B집이라고 할게요. 요거 처분 후에 요 앞에 가지고 있던 요 A집은 앞에 그동안 4년 거주했고 한거 다 소용이 없어지고요요 어, 날부터 B처분한 요 날부터 요 A는 다시 보유, 다시 거주 그러니까 보유 플러스 거주를 2년을 다시 새롭게 충족을 해야 돼요. 2년을 보유 거주를 충족을 해야 되니까 2021년 3월 말에 앞에 걸 팔았죠. 요 플러스 2년이면 2023년 3월 말까지 이 집에 그대로 거주도 하고 보유도 다시 더 해야 되는 거죠 단독으로.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플러스 C를 하나를 샀어요. C는 언제 샀냐면 2021년 5월 15일에 이제 지득을 했고 예를 들어 뭐한 6월 15일날 잔금을 친다라고 할게요. 뭐요 잔금 친날부터 1년 안에 2022년 예를 들어 6월 잔금일이 6월 9일입니다. 정확하게 6월 9일 6월 8일까지 8일 안에 앞에 있는 집을 양도를 하고 전입까지 1위로 해와야 비가세가 됩니다. 그럼 앞에 요 문구를 정리를 하면 어, 이분은 앞에 거는 2023년 4월 1일 이후로 어쨌거나 팔아야 앞에 게 2년 보유 2년 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가 되고 이렇게 되고 해. 근데 뒤에 걸로 따지면 2022년 6월 8일까지는 앞에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전입을 해가 와야 돼요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쵸? 이때까지 이사를 하면 안되고 그거 살아야 되고 이거는 요날까지는 이사를 들어와야 되고 이 판국이 되어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A를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이 법이 너무 정말 우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는 그 집이 3월달에 과세로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B를 과세를 팔, 과세로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때부터 무조건 단독 2년 보유, 2년 거주를 채워야 돼요. 앞에 4년이든 10년이든 40년이든 아무리 가있었다 해도 요 단독 보유를 챙겨야 돼요. 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넘어와서 얘를 양도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거예요. 어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른 집을 또 사게 돼서 신규 취득을 해서 앞에 그 과세로 팔고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로 취득을 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어 바뀐 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에 거 양도일부터 보유 그 다음에 거주를 따진다 이 말입니다 새로 바뀐 법이 적용된다 하면 그러다 보면 아까 2023년 3월 말까지는 보유를 해야 되고 앞에 거는 뒤에 거는 2022년 6월까지는 전입을 해야 되고 이뭐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비과세가 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2년을 산다, 살고 오신다 하더라도 전입할 수 있는 1년 기간이 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이제 이분 상담을 제가 해드리면서 어, 우선의 세금은 내 판단으로 있잖아요 시골에 판 집이 그 사모님의 이제 기억 속에서는 사라졌잖아요 세금도 냈고 집이 없어졌어요 우선 지금 있는 요 집이 내머릿 속에는 유일한 일 주택이 되어 있잖아요. 요 상태에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세금이 줄줄이 줄줄이 다 꼬여가 있는 거예요. 세금은 정말로 세무사님 찾아가셔가지고 세무사님도 한분 상담하시면 안 돼요. 크로스로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을 미주할 고주할 고주할 이야기를 다 해드려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지금 현재 보유한 것만 얘기를 하면 됐어요. 근데 법이 2021년 1월 1일 이후는 정말로 지랄맞게 바뀌어 있어요. 법이. 그래서 과거 정말 한 2년 이내에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런 거다 그냥 다 꺼내놓고 상담을 하셔야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걸 과세로 팔은 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과세가 안 되리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팔고 이사 들어오면 어, 1년 안에 이사 가면 어, 소장님 비과세 되죠? 이거는 저한테 아예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어, 집 하나 있고 이거 팔고 전입하는 것만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이거이 얘기를 하루 전날 얘기하시셔고 들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모님 그걸로 뭐 사셨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것처럼 어 만약에 이걸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 사장님 명의로 혹시 계약을 했었어요. 아까 죽었다 깨어나도 비과세가 안 됐잖아요. 2년은 유지해야 되고 1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되고 이 겹치는 기간이 안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 원망을 또, 사모님이 얘기를 안하 했어, 이렇게, 그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려고 이 집을 또 살아 했노? 하고 저를 원망을 안 했겠습니까? 저 그런 원망 안 듣고 싶고, 제가 세무사도 아니고, 저한테 이런 집 있다고 얘기도 안 하셨는데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금이라는 게. 어,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상담을 하셔야 되고, 세금은, 어, 자칫 엉터리 하면, 세금이 뭐 억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하루 전날 그래도 집 있던 거 기억을 해서 이 모든 걸다 면했습니다. 근데 아까, 어, 그게 시골 집을 처분했던 A 집을 갖고 계신 상태에, 요 처분했던, 과세로 처분했던 요 B 집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또 달리, 집을 갖고 있다가 파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내가 A 집을 가지고 있고, 어, B 집이 있는데, 이 B 집을 멸시를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게국세청에 올라와 있네요.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B 멸실한 날부터 또 2년 보유, 2년 거주해야 되는지 아니면 A 가진 요날부터 다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주택을 멸실한 후 멸실한 후 집이 있는데 뒤에 이렇게 새로 산게 신규 주택이에요. 앞에 먼저 있던 게 종전 주택이에요. 요 신규 주택을 멸실한 후에 종전주택을 판다는 거예요. 이 아, 요렇게 팔 때, 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따른 보유기관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요지는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걸 안 팔고 그냥 뽀사가 없앴어요. 그냥, 막, 아예. 요렇게 해놔놓고, 어, 1세대 1주택 비가세 이제 적용을 할 때, 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어, 5항에 따른 보유기간 그 계산할 때는 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을 한다고 하네요. 그냥 뽀사 내비는 게 나왔습니까? <웃음>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시골집 뭐한 뭐 5천만 원도 안 한다면 이거 부수는 게 나왔겠어요. 뭐 이거 안 해가지고 세금이 1억 정도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맞죠? 요 종전주택 취득 일부터 기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 답변은 귀지리의 사실관계와 같이 이주택 보유세대가 신규주택 멸실 후 어, A, B 이주택 보유세대가 신규주택 B를 멸실하고 난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산날부터인데 멸실하고 나면. 한건집다내 되겠습니다. <웃음> 어 중간한 건집다 부사 내빌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 서면 질의해난 거에 답변이 올라와 있네요. 이걸 도표로 설명을 해놓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어, 뭐 A, B가 이렇게 있었는데 B를 부사서 없앴고 했다가 부서가 없애고 A를 양도할 때요거는 99년부터 어, 보유한 걸로 다 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분하고는 좀 다르죠. 악의 경우입니다. 아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한번더 정리하면 A집이 있고 B집이 있고 내가 C를 살려고 하는데 이 B를 세금 내고 팔았잖아요. 이게 차라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를 한것 같으면 얘를 사기 전에 이 A가 그냥 올해 하나만 넘어왔다 하면 차라리 4년이 그대로 인정이 되죠. 오래 넘어와서 B를 팔았고 이거 팔고 나서는 이날부터 2년은 A를 다시 보유 전부 거주기간 리셋 다 돼가지고 거주도 다시 해야 되고 만약에 중간에 다시 뭐 C를 샀다 어, 요거는 오래 넘어왔으니까 또 1년 안에 B를 양도 처분하고 전입까지 해야 되니 겹치는 기간이 없어서 이거는 무조건 과세 이렇게 되는 결론이었어요 어 우리가 어중간하게 세금 내고 팔아야 될 어차피 한번 보세요. 이게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어, a가 있고 b가 있었잖아요 내가 b를 팔아야 돼요 a는 팔수 없고 b를 팔아야 돼요 과세 미도 과세 이럴 때는 차라리 c를 사놔 놓고 abc 사놔 놓고 이 시골에 있는 거는 뭐 중간 그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잖아요 비규제 지역은 그러고 나서 야를 괴사, 과세로 팔면 b가 없어지고 나면 a와 c는 일시적인 주택입니다 이럴 때는 다시 또 a가 제일 처음 4년 전에 샀던 이날부터 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또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이 복잡한 세금을 전화로 이걸 어떻게 다 짚어드리겠습니까? 맞지? 뭐저 소양이 믿고 그냥 샀는데 뭐 저를 믿고 산다지만 이 세금 상담할 을때 주택수를 엉터리로 얘기해 주시는데 상담이 됩니까? 그나마 알기 전에 그 주택수가 기억이 나서 대형사고가 진짜 막아진 거죠. 세금을 피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그걸를 하시면 어 오늘 아까 이런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멸시라고 과세로 파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서 멸시를 설명하다 보니 어, 오늘 그래를 했던 어, 정말 그 사모님 정말로 끝장날 뻔한 거에서 오늘 완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웃음> 어떻게 가 살아났는지도 지금 사모님 모르고 계십니다 <웃음> 어, 오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 주택이 이제 예를 들어 살때 만약에 그 집이 어, 10억이잖아요 10억짜리라 하면 취득세가 요거는 1.1이 아닙니다 1주택이라 해도 어, 10억 넘는거는 취득세가 3.3% 요율입니다 요, 요, 요율은 요요 어, 취득세도 1주택이면 무조건 그냥 1.1이다 생각하고 계시다가 세율이 3.3이면 세금이 또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세율은 취득세는 가액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요것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뭐한 8억짜리는 이 취득세 얼마입니까? 또 이래 물으시잖아요. 뭐 이거는 요 가액을 8억 나누기 1억 그러니까 그러면 8.0이 되겠죠. 요거 곱하기 3분의 2 그다음 빼기 3 요게 취득세입니다. 요게 취득세 공식이 그리고 곱하기 지방교육세 하고 농특세 들어가면 그 곱하기 1.1 정도 하면 되겠죠. 농특세 0.6 뭐. 요거는 85이상만 들어갑니다. 지방교육세 0.4 이렇게 더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세율입니다. 세금이 왜 지득세가 이게 많이 나옵니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지방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이렇게 한번 일시적 이주택 대고하는 거와 어, 앞에 거를 과세로 내고 판 거와 그 다음에 조정지역 안에 다시 새롭게 사서 신규로 어, 일시적 1주택만 있다가 어, 신규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절대 비과세로 팔수 없는 구간이 발생한다는 것을 오늘 짚어봤고요. 그리고 멸실로 뒤에 있는 집을 없앴을 때는 앞에 집이 원래 하나 있던 것처럼 제일 처음 취득한 것부터 적용되는 그 자료가 이게 어, 국세법령정보센터에 올라와 있는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